일단 얼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그 모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뭐 중국 정부 한국 정부도 그렇고 다들 금리 이나 그리고 재정을 조금 완화해서 시장에 또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이나 그리고 그냥 돈을 단순히 풀어가지고만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풀어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뭐 고용 창출이든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 막 경기 부양을 알아서 이렇게 자율 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좀 일부러 좀 재정을 쏟아 부어서 의도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하려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 나온 기사네요. 문 대통령이 생활 SOC 건설 가속도 중소 건설 사업 활짝, 그러니까 SOC라는 건 사회간접자본 이잖아요뭐 토목 건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빌라 짓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대규모 어떤 그뭐 건설 단지 같은 거를 겨, 조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뭐 돈을 쏟아 붓겠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단순히 이 대기업들만 후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요 대기업들이 만약에 수주를 따, 그러면 이제 하도급을 주잖아요. 어, 예하 중소 건설사한테 어, 그러면은. 어이 낙수효과처럼 좀 고용 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부동될 거다. 그래서 어, S.O.C. 건설 가속도를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초, 초반에는 일단 S.O.C. 투자는 좀지향하겠다라고 일단은 그 초반에는 공약을 걸었었는데 솔직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단적으로 가장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게 어, S.O.C.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이 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그러한 사업이 가장 먼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SOC 건설의 가속도를 낸다 저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뉴스와 같이 나온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GBC 그리고 뭐 잠실 마... 잠실 마이스 프로젝트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 이런거 강남 초대형 3대 프로젝트가 어, 갑자기 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14년조, 14년도 정도부터 이제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이제 아, SOC 쪽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정부 주스가 발표가 되면서 어, 본격적으로 좀 많이 두각이 보이고 있어요. 14년도부터 좀 이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왜 주춤했냐면은 인허가 사업이 거의 지금 4년째? 어, 4, 5년째 인허가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이라든지 시청에서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저 한마디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허가 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거죠. 일단 GBC라는 거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계획 중인 프로젝트인데, 어 2014년도에 지금 강남 삼성동에 있는 그 한전부지 있죠? 거기를, 어 10억, 10조 5천억에 매입을 합니다. 10조 5천억.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그때 좀 이슈가 됐었는데, 왜냐면은, 그때 입찰 방식이 최고가, 최고가 그 입찰 제도였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그때 참여를 했었고, 뭐 중국 부동산 기업, 뭐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 다, 이런 데는 다참했어요 왜냐면 하 노른자 땅이잖아, 삼성 등이. 어, 그래서 이제 입찰을 했어요. 이제 예상 평균 매입가가 한 3, 3조 3천억? 어, 요게 이제 예상가였고, 실제로 평균 그 입찰액도 3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삼전이 베팅을 해서 4조 3천억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웬걸 현대차가 얼마 얼마 어 10, 10조 5천억을 냈습니다. 10조 5천억. 그러니까 예상되는 낙찰 가격보다 3 배를 그냥 묶고 더블로 간 거지, 그렇죠? 응. 묶고 더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 10조 3천 10조 5천억에 어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많이 이슈가 됐어요 었 왜냐하면 3조 정도, 3조 아니면 4조 정도의 입찰이 될 거라고 봤고 그리고 심지어 삼, 삼성전자조차 어, 4조 3천억 아조 단위를 말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격을 낸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음, 최고가 입찰액이니까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높인 금액일 텐데 현대자동차가 어, 10조 5천억 그러니까 이 삼,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때 당시에 이제 10조 5천억, 8만 평 규모였으니까 평당 한 4.5억, 4.3억? 평당 4.3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해요, 4.3억. 그래서 그이 이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당 최고가는 당연히 그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었죠. 그때가 당시에 평당 2.5억이었어, 2.5. 근데 바로 2.5억이었던 최고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쌌던 땅값을 현대자동차가 어, 평당 4.3억으로 갱신을 해버려요 기록 갱신을. 그래서 저때 많이 이슈가 됐는데 어, 지금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이 어, 2014년도에 평당 2.5억이었는데 지금 얼마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어, 지금 6 지금 6억이래요 6억 평당 6억 미쳤어요 미쳤어. 아무튼 현대자동차가 어, GBC라는 그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15층 0 569m라는 초고층 빌딩 건설을 계획을 중이라고 계획 중이라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요 뒤에 보이는 롯데월드타워 여기가 최고층이죠. 여기가 이제 123층 555m인데 어, 층수는 적더라도 569m로 한 20m 정도 더 높아요. 한 15m 정도 더 높게 짓는다 뭐 어,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동 노른자동 노른자 땅에 노른자 땅 노른자 땅에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어, 어, 빌딩을 세운다. 일 호재 하나 그렇 호재 하나. 그 삼성동 현대차 GBC 여기에 여기 요기. 그리고 바로 옆에 탄천 하나만 건너면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죠 여기 두산 두산 연구지 LG 연구지 아니죠 두산 연구지죠. 음.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제 스포츠문화 m i c e 라는 어, 마이스 센터가 지어집니다. 그니까 러 여기에 이제 뭐 복합 문화 체육 뭐 쇼핑 이런 컨벤션 센터가 대규모로 지어 지는 건데 어 바로 옆에 있는 삼성동 여기에 뭐 gbc 초고층 빌딩 지어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쇼핑 컨벤션 센터 지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예 컴플렉스 예요 컴플렉스 여기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영동대로 지하도시입니다 영동대로 영동대로가 어디냐 그 코엑스, 코엑스랑 인터컨티넨탈 있죠 여기 호텔이랑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GBC 요 사이를 가로지는 요 8차선인가요? 10차선인가? 왕복 10차선도로 밑에 어, 지하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하 6층 규모의 이제 뭐 그 뭐야, 환승도 되고 쇼핑도 되고 옆에 코엑스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GBC 건설되면 당연히 지하도 있고 여기가 다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버리는 복합지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3대 프로젝트예요. 어,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아주 그 투기 과열지구를 제정해가지고 집값 잡기 아주 혈안이 어있죠 근데 최근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겠다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이제 어, 집값으로 띄워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었어요 분양가를 상한제를 해버리니까 분양을 안해버리는 안 거야 어. 그러니까 매도 효과를 일부러 낮춰버리니까 아예 안파는 거지 그래서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집값이 올라 버렸어요 강남쪽에 어. 근데 지금 soc를 투자를 한다 so, soc 위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빅3 프로젝트를 어, 완성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 요, 요기 지금 구글어스로본요 지역이에요 종합운동장 어. 두산의 연구지입니다. 두산 연구지, LG 연구지 아니고요. 네. 여기가 GBC, GBC.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어, 그렇 그러니까 삼성동이라고 하는 그 강남 지역, 강남 송파 지역 요 부근에 이제 있는 요 여기가 이제 어디였더라? 잠실엘스인가? 어, 잠실엘스 그리고 선수촌 아파트, 어, 트리지움, 리츠 이렇게일 거예요 아마. 여기 집값이 지금 잡겠다고 잡겠다고 하는데 계속 뛰죠 이 주변으로 집값이 뛰는 거는 뭐 이제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좀, 어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정책이 이어나가지지 않고 있나 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네. 어 서민을 위한 서민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서민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솔직히 서민들이 강남 살 이유는 없잖아요. 서민들인데 강남 강남을 살면 그게 서민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집값 집값 안정세를 위해서는 솔직히 강남이 아니고 강남이 아니고 좀뭐 뭐야 근교 지역 아니면 서울 외곽 지역 이런 지역에 좀 집값이 떨어진 게 현실적이지? 뭐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서민들이 살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 같은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왜냐면은 여기를 띄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은 어, 그래도 위기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 있는 댓글은 읽지 않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수요가 줄지 않는다. 어, 지금 집값 주기, 그러니까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 지역은 있어요 많아요 효과를 보는 지역은 어디? 강남외쪽 강남 외 강남 외쪽. 투기 과열 지역으로 선정된 그 외쪽에는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어, 데막위례도 생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송파 쪽에 뭐 아무튼 뭐 있어 생겼어 송파 쪽에 근데 여기 분양이 안돼 가지고 전세가가 막 떨어져서 역전세난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은 이렇게 정책이 생기면 은 다주택자들은 이러한 그 그냥 그 쩌리들은 팔고 강남 알짜배기 하나는 남겨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 헬리오 맞아 헬리오. 헬리오시티. 어, 헬리오시티. 어. 그래서 요런데땅다 팔고 그냥 부동산 다 팔고 강남 쪽에 그냥 몰빵하는 거래요. 그래서 강남 쪽은 절대 땅값이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고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강남 쪽은 지금 오히려 역대급으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호재까지 만들어졌으니 어, 여기 3대 프로젝트까지 발표가 됐으니 어, 강남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데가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그 집값이 점점 퍼져 나가죠. 퍼져 나가죠. 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왜냐면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도 버블을 버블을 깨서 지금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버블은 꺼지면 서민 경제는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겠죠. 왜냐면 집값이 내려가니까. 근데 문제는 어, 서민을 제외한 중산층 그리고 고위층 경제가 다 무너져버리면 은 솔직히 이 사람들 돈에 의해서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데 어, 서민들 살려서 뭐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버블을 인위적으로 꺼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 서울이나 강남 쪽에 집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더 오를 것이다. 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솔직히 시장은 인위적으로 통제를 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시장은 자, 시장의 은시장 논리에 의해서 굴러갈, 굴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러한 정책들이 앞으로는 시장에 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